합맙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장소 소장 강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낮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낮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만큼 부산이 전체적으로 조성으로 묶인 후에 조용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낮에 이렇게 유튜를다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나네요. 늘 토요일마다 굉장히 많이 바빴는데, 부산 전체가 조정이 늦긴 이유로 그리고 코로나가 뭐 2.5단계 이런 단계가 되다 보니 토요일 오전은 나름 이렇게 개인의 시간이 좀나 있습니다. 이건 또 이것대로 도 괜찮네요. 오늘 국세 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잠깐 공유를 할까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12월 23일이었던가요? 23일 날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만 모시고 어, 내년에 바뀌는 1가구 2주택 또는 뭐 1,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던 그 자료를 거의 1시간 한 1, 20분 정도를 세금을 나눴던 그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어, 나눠드릴 때 가치 정보를 공유할 때 어, 1주택을 집이 두 채인데 비 과세로 판 거야 뭐 크게 신경 쓸게 없지만 앞에 주택을 과세로 팔았을 경우에 그 과세로 팔은 집이 오래 처분하는가 하고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 기준에 집이 두 채가 보유한 상태에서 하나를 과세로 팔고 나면 과세로 판그 집의 장금일부터가 다시 또 뒤에 집을 2년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1주택만 보유한 상태로 해를 넘기면 즉 12월 31일 날 앞에 집을 과세로 팔고 두개 있던 것 중에 하나 과세로 팔고 1월 1일 현재는 집이 한 채만 남아있다 하면 비록 앞에 집을 과세로 팔았더라도 그 1월 1일 이후는 요 집은 산날부터 제일 처음 산날부터 10년 전에 산것 같으면 10년 전에 산 것부터 인정을 해주는 걸로 기재부에서 그 국세청에 이렇게, 그 정식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어떤 문서화 되어서 나온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1년 제목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1세대 1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이 언제부터 네. 어, 이걸 산 걸로 봐주느냐 이 뜻입니다. 왜냐 비과세가 되려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간 치는 것을 스타트를 언제부터 해주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내년에 한집한 한 채만 가진 1세대의 경우에 언제부터 치주느냐예요. 어, 노지는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관의 기산점은 1주택을 최초에 취득한 그날부터 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할 경우에 어, 이제 그렇다는 뜻입니다. 답변 온거한 볼까요? 먼저 질문이 어떻게 되있냐면 어, 개정규정 소득세령 154조의 5항 대통령령 29523호 그게 아까 내년에 바뀌는 1가구 일주택이었던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거 시행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관 기사일 앞에 설명드렸던 그 질문 내용입니다. 1하는 최종 1주택이 된날또 말은 앞에 집을 과세로 팔면서 과세잔금친날 그날부터가 이제 그 이유가 앉아 1주택이 된 날이잖아요. 그럼 이날부터 두 번째 남은 집을 다시 2년을 충족해야 되는지. 왜냐 비과세 되려면 있는 보유, 조정 지역은 있는 거주 이런 요건이 들어가니까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 기산점을 앞에 잠금 친 날부터 치주는지 아니면 이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 또두 번째 집을 10년 전에 샀다. 그럼 10년 전부터 이미 다 보유한 걸로 인정을 해 주는지. 그러면 2년 요건은 이미 충족이 되어 버렸으니까. 뭐 1월 1일이나 1월 1일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귀의 질의 경우 이안이타당있한습니다어 과세로 집을 팔아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명의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내년에 하나 남아있는 양도 차익이 많이 난그 집은 얼마든지 바로 달아서 1월 1일날 1월 3일 날 잔금을 쳐도 앞에 그 2년 이전에 샀었다 하면 비가세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이 유리한 걸로 바뀌었죠.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얘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어, 오늘 토요일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어, 놓치면 만약 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내년 1월 4일 날 앞에 집을 과세로 잔금을 치기로 했다. 그러면 뒤에 남은 집은 1월 4일부터 2년 들고 있어야 될 거를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그 날짜를 앞에 과세로 파는 걸 12월 31일로 조정해서 담겼다. 그러면 두 번째 집 2년도 안 들고 있어도 제일 처음에 산게 5년 전이다. 그러면 뭐 1월 달에 그대로 달아서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큰 부분이죠. 1주택자한테는 어,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법 어, 시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크리스마스날 어, 출근을 했다가 문 때문에 출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실이 조용해서 어, 한국감정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어, 주간 아파트 매매 지수를 어, 쭉 리딩하는 김에 뭐 서울 그다음 부산 최근에 소정으로 묶였던 다른 지역 그리고 아직 어, 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타 인근 지역들을 조금 조금 이렇게 짚어서 리딩을 해가 올려드렸었어요. 어, 그랬더니 댓글에 아, 왜 조정소장이 투기를 부추기느냐고 그런 댓글이 있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투기 부추기는 사람 아니고요. 부동산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거래가 더 힘들어요. 지금 조정 지역에 대출도 안 나오는데 돈을 뭐 10억씩, 20억씩 집에 다째려놓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뭐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투기 묻치기는 사람 아니고요. 저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소장이에요. 어런데두개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어, 내집한 칸이라도 지니고 계신 분이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해당되어 있는 어, 요 구가 과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떤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제가 가공을 한 데이터를 올려드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국 부동산원 그게 옛날 한국 감정원이거든요. 한국 감정원에는 한국 부동산원에 제가 어, 어 그걸 위촉이 돼 있어요. 12위원으로 그 위촉이 돼가 있어서. 어, 그 데이터를 그냥 활용을 해서 리딩을 해드렸고요 아 추세가 이렇게 좀 담담하겠구나 아니면 아요 추세가 여기는 계속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 갖고 있는 내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팔라고 내놔도 안 팔릴지 아니면 뭐 이걸 갈아타려면 어느 적정한 타이밍에 갈아타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리딩을 해드린 거예요 너무 두기 두기 이러면서 초롱 소장 유튜브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은 부동산 유튜브 자체를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신경을 딱 그냥 끊고 계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막 댓글을 아홉 개열개 그렇게 달지 마세요. 제가 그냥 채널 숨기기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좀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아예 이런 그 추세 흐름 리딩 자체를 멤버십 회원님들 한테만 하겠습니다. 매 수술마다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데이터나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질문도 받고. 뭐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공식적인 그런 입장 정도를 올려놨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서 어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만 그런 리딩 자체를 돌리고 그냥 아주 객관적인 그냥 뭐신문의 기사 몇 개나 이런 정도만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바뀐 정도 하고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근본적으로 투기 조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상할 명분도 없고요. 그럴 파워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동산 중개하는 대연동에 있는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내가 디디고 있는 현 주소를 알자는 그런 지시를 올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 말고는 아는 데도 없고요. <웃음> 부산에서도 그냥 재개발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그런 소장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